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소음 롤링카 리틀어피치 제품을 언박싱을 해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리틀어피치 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세 가지입니다 무소음 바퀴 수납 기능 편안한 승차감입니다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에 완충제 포장이 되어있고요이 제품이 포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포장이 잘 되어있습니다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앞뒤 넘어진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 뒷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지턱이 있어서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안전을 위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의 바퀴들은 어, 아이들의 밝힘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살짝 떠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바퀴는 움직이는 바퀴가 아닙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소음 기능인데요 어떻게 무소음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바닥면을 보면 이렇게 다섯 개의 바퀴가 있는데 앞바퀴 두 개는 360도 자유자재로 돌아가고요 뒷면의 바퀴는 세 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 재질을 보시면 약간 고무 같은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애들이 바닥에서 탔을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수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넣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사용연령은 37개월 이상이고 제한체중은 30kg 이하입니다. 요즘 외부활동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무서운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집에서 즐겁게 탈수 있는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이상 무소음 롤링카 리트로피치 언박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보 진짜 웃기라 응, 진짜 재밌어? 응.